우리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투자가 제일 고민이에요. 저희 같은 초기 창업자들은 투자를 받고 싶어도 관련 정보나 네트워크가 없어서 항상 고민하게 되잖아요. 저도 최근 들어 투자 관련해서 고민이 많아 밤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앞으로 투자 계획서나 텀시트 등 생소한 자료들도 많이 접해야 될 텐데 저 어떻게 할까요? 사업을 시작할 때 투자는 정말 큰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마땅히 이에 대해 물어볼 곳이 없고 알아볼 방도가 없어 속만 썩이는 창업가들이 많은데요. 투자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창업 초기부터 투자계획서와 텀시트등 어려운 용어들을 제대로 정의하고 투자 프로세스의 일반적인 방법과 투자계약서 작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강의 내용입니다 투자 유치 및 엑시트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스마운틴 대표 조우용국입니다 저는 한국엔젤투자협회 이사 역할을 하고 있고 어, 7년 정도 스타트업과 어, 엔젤투자자들과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창업자들에게 투자유치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투자 유치를 하는 것은 회사가 더잘 되게 하기 위해서이죠. 그러나 투자 유치를 하고 나서 많은 창업자들이 잠을 못이루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급하다고 무리한 투자 조건을 무조건 받아들였을 때 또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받아들였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과도한 경영 간섭으로 창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고 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최소한의 투자 프로세스의 일반적인 방법을 알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투자의 근간을 이루는 투자 계약서 작성 시의 주의점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창업을 하는 이유야 매우 다양하고 많지만 결국 사업이 계속 유지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단지 좋은 회사를 만들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고 아니면 네이버나 카카오톡의 회사를 팔면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창업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지막에는 그 IPO와 M&A를 통한 엑시 방법에 대해서 또는 그 외의 창업자들의 엑시 방법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IR 프로세스의 첫 번째는 어, 투자자들이 직접 아무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전화를 하는 콜드콜 아니면 여러분들이 투자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회사를 소개하는 IR을 통해서 기업 탐방 또는 1대1 미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 조금 이렇게 오며 가며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다가 우리는 텀시시라고 하는 중요한 두 번째 단계를 잘 풀어나가야 하는데요. 이 보시면 텀시스는 뭐네 다섯 장의 간단한 어, 투자 조건을 서로 협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 계약서, 투자 진행까지는 굉장히 그 어, 서로 의견이나 시간이나 두꺼운 계약서를 사인을 해야 되는데 텀시트는 그 전에 어, 언제,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어,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협의한다라는 기본적인 의사표현입니다. 그래서 텀실 시서로 오고 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나중에 그걸 확인할 때 입장 차이가 너무 크면 어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다, 돌이켜야 되는 시간이 너무 많겠죠. 그래서 어, 서로 간의 입장차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어, 요청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기본적인 투자 조건을 검토받고 투자 심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단순히 투자 의향이 있다고 해서 투자가 성공리에 안착된 것은 아니겠죠. 진짜 보고서의 내용이 맞는지 사장님의 말이 맞는지 실제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실사 단계가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사에는 회계 실사와 법무 실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데 뭐 회사를 구경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게다 실사가 됩니다. 근데 실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 재무제표를 오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우리의 기술에 대해서 오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비밀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IR을 한다는 것, 투자 유치를 받는다는 것은 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기밀과 그런 것 노하우를 알더라도 우리가 계속 앞서 나갈 수 있다는 라 일단 자신감이 뒷받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입장벽이 쳐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해 줄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회사의 내용들을 오픈하게 되면 회사가 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간에 근무 환경 같은 그 회사의 분위기부터 근무 환경 같은 모든 것이 시, 실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사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마지막으로 드래프트를 작성하게 되고 계약서 초안이 양 당사자 간의 수정을 거치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뒤 책임자의 서명이 있고 결정적으로 납입이 완료돼야 마무리가 됩니다. <목소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위에 마지막 계약서에 작성해서 투자 계약서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요즘에 상환 전화 우선주 뭐 ICPS라고 해서 여러가지 그 투자 조건들을 넣어서 이만큼 두껍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어 투자자들이 알아서 이 계약서 작성해 줬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좀 안되고 두껍다고 대충 읽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투자 계약서를 맺을 때에는 사업 과 경영에 너무 침해되는 조항이 있는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결제 단위가 5천만 원 단위인데 투자 계약서 상에는 1 천만 원쓸 때마다 보고를 해야 된다 또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쓰면 보고하다가 하루 다 가요. 그래서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 단위로 5천만 원이다 1억이다 그러면 보고나 동의상 이런 것도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 계약서를 어, 우리 회사에 맞게 어,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자 계약서를 좀 미리 보내달라 왜 네,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요청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그 제약 조건이 많은 것일수록 향후에 M&A 등 지배구조 변경이 쉽지 않게 되어 철저한 창업자의 엑시세대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어, 투자자들이 경영에 깊게 어, 개입하게 되면 어, 결국은 우리가 왜 창업을 했습니까? 돈을 벌려고 창업을 한 거잖아요. 돈을 번다는 것은 뭐 월급이나 연봉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것도 있지만 창업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파는 게 가장 큰 돈을 버는 그런 엑시 방법이거든요. 근데 어. 나의 주식을 최종적으로 ipo를 하거나 m&a를 하거나 누구한테 어그 매각을 할때 어 이런 어떤 제한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가 그 단어의 그한 글자 한두 글자로 뜻이 의미가 매우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상장해야 한다 하고 상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몇 글자 차이 안 나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코스닥에 상장해야 한다 근데 사실은 코스닥에 상장하는 경우가 되게 어렵습니다 한 17년 걸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계약을 맺어 놓으면 내가 어 계약 만약에 상장을 못하면 계약서 위반이 되겠죠 그러나 상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굉장히 노력을 하지, 하면서 하지만 그 IPO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한다라는 조항은 우리가 이 투자자 계약서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제목은 투자 계약서이지만 실제로 읽어보면 상환 조건 등이 굉장히 강해서 대출 계약서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고 나서 한달 후부터 상환을 해야 된다 이게 과연 투자 계약서일까요? 돈을 갚느라고 정신이 없겠죠 아까 제가 말한 돈은 받아 놨는데 다음 달부터 언제든지 상환할 수가 있는 건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오히려 사업에 집중하기보다는 투자 상환하는데 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제가 투자계약서 초안을 받았는데 1년 동안은 본인들과만 투자를 해야 한다고 외부에는 비밀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괜찮은 걸까요? 어, 투자계약서 초안 받으신 거 굉장히 축하드리는데요. 그 1년 동안 심사했다가 그분들이 만약에 투자 안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분들이 검토했는데 안 되더라도 내가 뭐 버틸 수 있다. 그러면 그 그리고 그그 투자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가야겠죠. 그러나 나는 계속 투자자를 찾아야 되는 필요도 있습니다. 이분이 안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1년 보통 그렇게 독점적으로 얘기를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그걸 좀 기간을 줄이세요. 가능한 뭐 자유롭게 하는 게 제일 좋고 꼭 우리하고만 뭐 얘기를 해야 된다고 라 하면 뭐 3개월 동안은 독점적으로 얘기한다. 아니면 1개월 동안 독점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고 우리도 이분한테 투자받지 않을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좀 자유권을 갖는 게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기간을 좀 줄이거나 뭐 이렇게 하는 방향을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네.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 투자자가 푸드옵션을 넣어달라고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 그래서 그 푸드옵션의 기본 개념은 우리가 투자한 거를 어떤 조건에 맞지 않았을 때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토해낸다. 하는 게 이제 푸드 옵션이거든요. 그런데, 어, 우리 회사가, 어, 굉장히 리스크가 많아서 그런 푸드 옵션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분이 나쁜 투자자는 아닙니다. 투자는 굉장히 상대적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푸드 옵션이 발동이 되면 그냥 발동되는 게 아니라 투자한 원금 플러스 뭐 패널티, 뭐 이자, 복리 이자 이런 것들이 같이 배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푸드 옵션이 실제로 발동됐을 때 회사 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어그 푸드 옵션 발생됐을 때 그걸 상환할 수 있는지 또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푸드 옵션이 발동되는 조건을 좀 이렇게 제한적으로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못 지켰을 때 아니면 어 내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이렇게 좀 제한을 둬서 발동 요건을 좀 이렇게 어 제한시키는 게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푸드옵션에 아, 대해서도 좀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어, 텀시트랑 투자계약서상 비용이 많이 달라요. 이거는 약속이 틀린 거 아닌가요? 어,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할 때는 10억을 투자한다고 했다가 실사나 심사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나중에 완성된 투자계약서상에는 5억을 투자하겠다 또는 10억을 나눠서 투자하겠다 이렇게 처음에 약조했던 거랑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 텀시트가 의무 조항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어, 투자 계약서상에는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특별하게 어, 이상하다고 라할게 없고 어, 본질적으로 우리 회사한테 맞는 투자인가를 어, 접근하시는 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생각보다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혹시 저같이 초기 창업자들은 투자 계약서를 이렇게 보는 게 조금 아직은 미숙하잖아요. 이런 투자 계약서를 검토해 주거나 혹은 투자자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하는 곳은 따로 없을까요? 아, 네. 저를 찾아오시면 되게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 여러분들 주위에 어, 전문 엔젤 투자자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 주주였던 분들 아니면 이제 뭐 변호사나 회계사분들을 좀 이렇게 어 상의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이 투자 계약서는 여러분 처음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자들은 맨날 쓰는 게 투자 계약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내공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처음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에게 좀 상의를 하셔서 어 최소한의 검토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은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전문 투자자들 이런 분들이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객관적인 얘기해 를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상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저희를 바라봐 줄수 있는 분들께 투자 계약서를 한번 검토를 요청을 드려봐야겠어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흔히 언급되는 엑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창업 하자마자 무슨 엑시시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지금 뭐 이제 막 사업했는데 언제 내가 IPO 하고 언제 M&A 하고 언제 주식 팔수 있겠어요. 근데 어 시간이 짧지만 어 잠깐 어 들여다 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엑시시 엑시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여러분들도 창업을 해서 돈을 벌겠지만 투자자들도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투자해놨는데 엑싯 한 100년 걸려 아니면 엑시이한 뭐 20년 걸려 되게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엑싯에 시 대해서 여러분들 최소화하는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엑싯의 가장 기본적인 어 툴로 보는 게 대부분 IPO예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자 입장에서 스타트업한테 우리 그러면 어떻게 엑시트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어, 한 3년 안에 코스닥 가겠습니다 뭐 아니면 회사 좀 커지면 네이버나 어, 카카오에 주, 회사 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거든요 너무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IPO 같은 경우에 어? 이런 회사는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만 들어오세요. 라는 아이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우리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거래소에서 그만 들어오세요. 라고 한다면 이미 옛날 아이템이에요. 이미 어, 상장 내여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하면 못 들어오겠죠. 또 도박, 불법적인 거 아니면 그런 스타트업이 할수 없는 그런 업종들 같은 거예요. 어, 이거는 들어오지 마세요. 그... 그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템 자체가 상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IPO 자체를 어, 검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IPO로 어, 엑시트하겠습니다 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M&A를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데 어, 사실은 M&A 같은 경우에도 그 미국과 한국의 M&A를 잠깐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은 사실은 100% 스타트업의 주식을 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다사 주식을 모든 주주들의 주식을 사가지고 상장 폐지를 시켜요. 왜? 회사를 사람들한테 공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끼리만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장하면 보고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매 실적 보고 해야 되고 무슨 계약이 있으면 계약해야 되고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공시해야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0% M&A가 많은데 한국에는 51% M&A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실 51%라는 거는 어, 다수결이잖아요. 주, 주식회사도 주주들의 다수결로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나는데 어, 51%는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지분이죠. 그래서 나머지 49%의 주주들 또는 주식에 대해서는 다 사주지 않아도 회사를 장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한국에는 그렇게 어, 어, 100% 인수까지 다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떻게 보면 영원히 주식을 못 팔고 그냥 주식만 들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 회사를 키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의 주식을 51%를 팔아서 어, 내가 돈을 벌면서 경영권을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어, 예를 들자면 뭐 네이버나 삼성이나 뭐 카카오가 신규 투자, 여러분 주식을 사주는 게 아니에요. 신규 투자를 해서 지분을 넓혀서 51%를 어,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도 주식을 한 주도 못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아무도 돈을 버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 M&A를 할때 어, 과연 여러분들의 주식을 다팔수 있는가? 사줄 수 있는가? 지금 아니라도 앞으로라도 사줄 수 있는가? 그리고 나와 같이 창업했던 창업자들의 주식도 같이 사줄 수 있는가? 아니면 언제 투자자들의 주식도 같이 사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우리가 M&A도 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M&A에 대한 필요성은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또 관련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세컨더리 펀드나 이런 것들이 어, 많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꼭 IPO까지 못 가더라도 중간에 이렇게 주식을 사가고 어, 롱터 인베스터들이 새로 주식을 이렇게 어, 교환하는 그런 것들이 어 많이 준비되고는 있습니다. M&A 엑시트에 관해서 잠깐 얘기할 수 있어서 어 좋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의 정리입니다. 투자 유치 및 엑시트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